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은 이르면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장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장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장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증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감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수 없는 경우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다시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며 상세한 기준 등은 주후 확인 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임을 고려해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 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 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 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 금액을 지급한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손실 보장금을 받게 된다. 폐업자도 손실 보장금을 받을 수 있나?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될 수 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기준은 주후 확인 지급 때 안내한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신청 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선별했다.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 지급 대상 348만개 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 사에 31일에는 홀수인 162만 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대상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만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확인지급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KB모바일, 신한, 주용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